셀프 컷 절대 안 되는 이유. 그레나로 쪽이 완전 뚝 잘려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자르면은 메이될 수가 없어요. <목소리> 셀프 컷 절대 안 되는 이유. 이렇게 되네요. <목소리> 혼자 했어요. 예. 그형 보는 하는 거 그냥 보고 대충 해 봤는데 그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야? <웃음> 자, 오늘 한번 요것도 파인 거 요거 한번 좀 처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좀 깔끔하게 쳐서 네. 우리 좀 밖에 돌아다닐 수 있게. 네. 어? 해 봅시다. 자, 일단 옆에 이렇게 이렇게 많이 파였지만 위쪽에 살아 있어서 정리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 최대한 좀 약간 올려 주고 밑에 이쪽, 구레나루 쪽이 완전 뚝 잘려가지고, 이런 거 3mm 이렇게 딱, 조정 딱 하셔가지고요. 이게 살짝 위에서 또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살짝 밑에서 위로 이렇게. 그리고 라인 정리, 간자놀이 쪽, 이쪽을 약간 정리를 해주시고, 이 부분. 그다음 위에 부분 살짝 이렇게 툭툭 쳐주시고. 최대한 살릴 것 살려가면서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밑에가 너무 하얘지니까. 살리시고 좀 잘라주는 방법으로 잘라 드릴거예요 이렇게 끝에 쪽을 살짝 들어서 딱 올린 상태에서 80도 정도로 이렇게 살짝 드는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이런식으로 잘라주시고그 다음에 다시 미리수 조정 하셔서 약간 이제 끝에서 밑에서 위로 살짝 이렇게 쳐주세요. 그 머리 나온 거에서 약간 미리수를 조정해서 자르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초음상사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귀 쪽을 살짝 잡으셔서 밑에 이쪽 위에 쪽을 잘라줄때도 잠깐 귀를 살짝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라인별로 이렇게 라인대로 살짝 그러니까 나오는 것도 이렇게 밑, 위에서 밑으로 나오기 때문에 머리카락 자체가 그럴 땐딱 3mm 탭을 끼셔가지고 아예 살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너무 뭐 어렵지 않게 자, 그 다음에 라인 살짝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 자른 거 절대 티가 안 나죠. 이렇게만 잘라 주시면 라인이 완전히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데 파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이 두껍잖아요. 그러면 이 위쪽 부분을 살짝 정리를 해줄 건데. 지금 라인이 살짝 섰으니까 블랙형이 잘하는 거 있죠. 위에 자르고, 밑에 자르고. 그거를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검은색하고 밑에 하얀색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라데이션이 약간 형성이 되는 거죠. 약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이 부분을 한번더 3mm 탭을 또 끼세요. 그리고 약간 3mm 탭을 끼시고 살짝 밑에서 위로 이렇게 천천히 살짝 들어치기로 약간 이렇게 쳐주시면 예그 네, 라인적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요 밑에도 이렇게 라인 자 그래서 라인을 살짝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3mm로 계속 밑에 라인을 조금만 눌러서 잘라 주시면 돼요 눌러서 약간 들어치기로 살짝 잘라 주시고 그리고 우리 네이프 부분에 이렇게 좀 만져 봤을 때 약간 짱구고 밑에 부분 푹 들어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살짝 위에서 들어서 밑으로 똑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잘라 주시면 돼요 너무 갖다 대고 자르면 안 되고 밑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라인이 깔끔하게 나오죠. 예. 그러면뭐 어느 정도 좀 다닐 만 하죠.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은 좀 괜찮잖아요? 아, 완벽하게 괜찮죠? 이게? 아, 안 괜찮아요? <웃음> 예, 지금 이렇게 자르면 이니까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뭐 본인은 잘 잘랐다고 생각하는데 어, 여기 완전히 파여가지고 또 여기 이만큼 뭉쳐있어요. 그래서 이런 뭉쳐있는 부분들을 또 제거를 할 거예요. 살짝 빗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원체 투 블럭을 친건 아니니까, 그 전에. 자, 여기도 지금 막 파였어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라인 따는 걸본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딴것 같아. <웃음> 근데 그거 어렵고. 자, 위에서 아래로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거는 위에 층을 조금 내보겠다라는 거예요. 위에 거를 좀 층을 내서 밑에랑 맞춰가면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잘라 주시고 밑에 잘라 주시고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잘라 주시면 돼요자 그리고 3mm 다시 탭을 끼셔가지고요 밑에 라인을 이렇게 잡아서 그랜나루 무시 하시고요 이렇게 라인을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어차피 저쪽 옆에랑 같이 맞춰서 잘라야 되니까 3mm로 머리카락을 좀 이렇게 잘라 주시고 어그 다음에 이제 그랜나루 라인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라인이 이 상태로 파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라인을 딱 관자놀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라인을 좀 잡아주시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렇게 꼬마 클리퍼로 해서 이렇게 아까 라인을 잡아주시고 뭐 이렇게 클리퍼로 살짝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완벽하지? 어, 이 정도면 뭐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시고 이제 윗부분에 이 부분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 배운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줄거예요 툭툭툭툭 툭, 툭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렇게이 잘라주시면 돼요쭉 밑에서 위로 살살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 주신다는거 이렇게 뒤쪽 라인도 3mm 들고 탭낀 상태에서 밑에 이 파인 부분을 정리를 같이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푹 집어넣으시면 안되고 약간 똑같이 들어치기로 약간 들어치기로 살살, 살살, 이렇게 잘라주세요. 어, 살살, 이제 이렇게 겉에 것좀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살살 쳐주세요. 이렇게 밑에서 계속 3mm로 잘라주시면 돼요. 3mm로 머리를 잘라주시고, 똑같이, 어, 우리 이거 네이 부분 라인을 정리해주시면 또이 부분도 어느 정도 끝나죠. 어, 라인 깔끔하게 정리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뭉쳐있는 부분을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거예요 그래야 그라데이션이 살짝 성립이 될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을 너무 이제 푹 파놨다 그래도 약간 숱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우리가 딱 알아채고 정리를 이렇게만 해주시면 뭐 돌아다니는데 지장없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뒤에도 건드렸지. 그지? 네. 어, 근데 뒤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네. 아 괜찮아요? 응. 다음에 시도할만 하겠는데? 괜찮아요. <웃음> 자 위에 이 부분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럼 여기를 못 자르는 거죠. 당연히 뒤에는 여기 자르기 어려워요. 윗부분 이거 정리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바가지로 놔두는게 아니라 위에를 먼저 이렇게 살짝 가이드라인또 잡는 거 아시죠? 가이드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밀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아래 이렇게 위에 아래 이런식으로 아래 아래 아래 이렇게 잘라주시고 라인 정리를 들어가는거예요 이렇게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 주셔야 지금처럼 라인을 쓰는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이런식으로 잘라주시는거예요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양쪽 사이드 부분 네이프 부분 자체를 약간 자를 때 우리가 그 3mm 들고 잘랐잖아요 그 3mm 된 거를 똑같이 3mm를 낀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한 번만 더 정리하듯이 살짝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어 이쪽 여기는 살짝 눌렀는데 이쪽도 마찬가지 살짝 이렇게 눌러 가지고 어, 두피를 살짝 눌러서 이렇게 들어치기로 약간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밑에 잘라주니까 참 깔끔해졌잖아요. 아주 좋아요. 깔끔합니다. 이렇게. 뭐 이건 어차피 숱도 약간 없으신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라인 좀 정리할게요. 네, 오늘 일단 이렇게 좀 파져 있는 머리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초보용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날씨 더운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깔끔하네요, 그죠? 어, 다 털고 머리 다 잘르고 깔끔해. 어디 좀 이제 좀살것 같아요? 네. 완벽해? 네, 완벽합니다. 어. 여러분, 셀프컷 하지 마세요. 레이 <웃음> 캐